몰라? 야! 내가 헤쳐나가볼 거야. 혼말라야 궁금해? 시원한 것같데 안녕하세요, 안녕. 슬라마 소레. 오늘 제주도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조금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미로 이거 뭐 되게 좀 유명한가봐요 좀 치나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러 왔어요 오! 엄청 커! 보세요 1분 38초 최고기요 내가 오늘 깨본다 나데봐나 미로 입구 스타트! 너무 신나! 오! 우와! 대박! 이거봐! 와우! 이거 뭐야, 그? 오, 재밌겠다! 파네미로 같아! 파네미로! 아! 여기 엄청 쉬운 길 있고 여기 재미난 길! 재미난 길! 레츠고! 인생 탄탄대로지만 인생 탄탄대로라서 <웃음> 듣고 있어? <웃음> 인생이 탄탄대로라 이런 거라도 어, 재밌는 거 해봐야지! 아니 근데 어디야 이거? 이게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이거 봐! 막다른 길 나왔어 레이즈 러너랑 비슷하잖아 뭔지 알지? 뭔가 두두두두두두 하면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벽이 이렇게 닫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닫히는 거야 두두두두두 뭔지 몰라? 야! 야! 무섭게 생겼잖아 저거 봐 이거 봐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음... <웃음> 내가 헤쳐나가 볼 거야 원래 근데 꼭 영화에서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이 뭘더 좋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뚫려있어요 뚫렸있어 뚫려 맞아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먼길 돌아가지 말고 어 근데 꽃 냄새가 되게 좋다 좋아요, 진짜 냄새가 좋아. 어? 아, 나 여기 알아. 여기, 왜? 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여기 가고 싶었는데. 여기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라고? <웃음> 내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박 긴박하게 오는 거였는데, 약간 이렇게 따라와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어디지? 거의 맞아? 나는 뭐 보지도 않으면서 다 찢어졌네 <웃음> 원래 이렇게 학창시절 때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밑줄이랑 동그라미 많이 쳐갖고다 빵꾸나고 찢어지고 아가방왜 가져와가지고 성취의 종이 있네 마지막에 저거 한번 울리고 고기 먹으러 가면 되겠다 뭐야 누가 울렸어 길로 왔어요. 빨리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오, 뭐가 나왔어. 끝났어? 고기 먹으러 갈수 있겠다 이제. 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네. 맛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머리를 너무 많이 썼더니 배가 고프네. 예쁘다, 시비간지네? 시비간지 있어야지, 시비간지. 재미소스당, 제주도 말, 재미소스당, 인도네시아, 수다스다사이. 무슨 메이즈 러너였나? 메이즈. 거기 갔다가 몇분몇 몇 초인지 중요하잖아요 다 완주한 게 중요해요 다 완주를 하고 이제 고기 먹으러 왔어요 아, 제주도에서 뭔가 누워만 있지 않고 술만 먹지 않고 뭔가를 해냈네요 1일 1퀘스트 성공 응. 돼지 관자놀이를 이건 <목소리> 아꼬살이고요 돼지 꼴살과 주황정살이 붙어있는 오 맛있겠다 그러면 동백 꽃 술 하나, 오메기 술 묵사발. 내가 좋아하는 묵사발. 이쁘다. 나랑 잘 어울리는데? 육젓입니다만나먹어야지 음... <웃음> <웃음> 진짜 좋아. 왕주 와사비 세다. 김치랑 와사비 올려다아 진짜. 닭꿨서클 진짜. 음. 어나이부이를 <닭고프를> 진짜 좋아해. <목소리> <목소리> 음. 아, 나이 부위를 진짜 좋아해. 멜저시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첫날에 와서 내가 혼자 어떻게 해서 찍었는데 턱선이 달라지고 있어. <웃음> 처음엔 턱선이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여기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어. 근데 그거 그거 같을 거 같아 여기 특수부위 뭐든 추가해 주세요 이제 오메기술 시킬까? Nope. 여기 오메기술 하나 만드세요 맛있는데 안 취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몇 도지? 16도네 내 얼굴이 오메기술 색깔이랑 비슷한데 부작안 하네 맛있네 이거는 동백보스보다 조금 보스도 낮고 향도 낮아 음, 음, 음, 음, 음. 어. 글라마따기 아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면 어제 술 찌질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병 났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두들기 맞은 느낌이랄까 아 눈도 안 떠져 근데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마지막 날이죠 비행기 타기 전에 제일 먹고 싶었던 해장국을 한번 먹으러 왔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건 코스니까 가야 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버리기 산지 아니고 산지 내장국 내장국 내장국이랑 소 내장국이랑 소 내장국이 다익혀다 막걸리 먹으려면 딱꽉 찼다 꽉 찼어 내 28년 내장탕 길에서 제일 많아 이렇게 완벽한 내장탕 처음 봐 와우 맛있다. 아 근데 속이 아 속이 린이이 완전히 곱이 껴있어 <웃음> 싫은데어서나 황해에서 화장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 꽃술이랑 그 달달구리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빠르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